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안 감아서 모자 쓰고 가발 쓰고 재미포유라고 합니다 아 집도 못 나가는데 머리 감기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안 감았어요 <웃음> 요즘 그냥 머리 잘안 감아요 요즘 다들 집에 계시느라 되게 힘드시죠? 저도 미치겠어요 진짜 <웃음> 5살짜리 꼬맹이랑 24시간 붙어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24시간 막 붙어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난리치고 사, 진짜 정신없게 돌아다니는데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가을이 가게다가 유치원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유치원을 못 가가지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5살 꼬맹이랑 24시간 붙어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요즘 그래서 집에서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좀 저의 심심함을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또이 와중에 나름 뷰티 유튜버라고 제가 또 집콕하면서도 외적으로 관리를 좀 신경 쓰긴 하거든요.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집콕 뷰티템. 오늘은 집콕 뷰티템들을 소개를 해볼 거예요. 샤워하면서도 바디 스킨케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아이템? 달달한 거잘 먹으면서도 체중 유지할 수 있는 식품들 헬스장 안 가도 층간 소음 안 내면서 땀 뻘뻘 흘리고 유산소 운동 화끈하게 할수 있는 아이템 집에서 피부 관리 샵간것 마냥 홈케어 할수 있는 제품도 추천하고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럼 먼저 씻으면서도 바디 스킨케어를 할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요 샤워기 필터거든요. 어머 물 떨어져 어떡하냐 이거 어머 어머 어떡하지? 이건 나포유의 비타클렌징 샤워 베이직 필터인데요. 이거 그냥 샤워기 헤드 손쉽게 교체해서 끼었을수 있는 샤워기 헤드거든요. 이 제품이 수돗물에서 나오는 뭐 잔류 염소라든지 불순물들 있잖아요. 안 좋은 성분들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이게 좋은 게 스킨케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정말 추천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노란색 부분이 비타민C 필터 부분이에요. 샤워하면서 비타민C 물로 샤워를 할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해야 되나? 실제로 피부 톤이랑 피부 결계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필터라고 하더라고요. 이 샤워기 필터 사용한 지한한달 정도 되었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막 등드림이나 가드림 있잖아요. <웃음> <웃음> 이런 단어 쓰는 게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등드름이나 약간 가드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피부가 좀 확실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로 이 제품을 받아서 테스트해왔었지만 이 필터 부분이 많이 노래졌길래 하나 사비로 그냥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꾸준히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저 저번에 혼자 호캉스 갔거든요. 제가 혼자 호캉스 가는 거 브이로그까지 다 찍었는데 아무튼 지금 2.5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가지고 제가 그 브이로그는 업로드 못했어요. 근데 거기 호캉스에서도 제가 이 제품을 챙겨갔거든요. 씨, 짐이 너무 많아. 네, 이거는 샤워기 필터예요. 저희 집에서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샤워기 헤드인데, 오늘 여기 호텔 온다고 해서 제가 빼왔어요. 솔직히 좀 찝찝하잖아요. 세팅 완료! 좀 여행 갈때막짐 바리바리 싸가야 되는 약간 바리공주 스타일이라서 이 필터도 챙겨 갔었어요. 아시죠? 숙박업소 그런 곳에 있는 샤워기 쓰기 되게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챙겨 갔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비타민 필터도 있고요. 이 히알루론산 필터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오늘 머리 감을 때 써보려고요. <웃음> 일부러 아껴두고 있었어요. 이 영상 촬영할 때 사용하려고. 얘는 비타민C 필터면 얘는 여기에 이제 히알루로산 성분이 들어가 있겠죠? 겨울철에 피부 건조하시고 각질 일어나시는 분들 촉촉하게 샤워하고 싶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그런 필터예요 오늘 밤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빼서 얘를 그대로 넣을게요 이렇게 와 진짜 이거 일반 물로 샤워했을 때랑 확실히 달라요. 샤워하고 나서 되게 피부 땡기는 그런 것도 없고 이 부드러움이 느껴진다고 그래야 되나? 아 좋다. 두 번째로는 체중 유지할 수 있는 칼로리 사기템을 소개해드릴게요. 스테비아랑 알룰로스인데요. 스테비아는 설탕 대체품이고 알룰로스는 물엿이나 뭐 올리고당 대체품이에요. 일단 이 스테비아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스테비아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0칼로리입니다. GI 지수가 0이라서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단맛을 내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기에 당뇨 환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대체 감미료예요. 사실 저는 액상과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니에요. 약간 달달구리한 음식을 즐겨서 찾아서 막 먹고 사서 먹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 다행이죠. 저 그렇게 술 먹는데 액상과당이나 달달구리한 디저트까지 좋아했으면 와저와저 와. 저 진짜 체중 유지 못했을 것 같아요. 헉! 막 굴러다녔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도 이상하게 막단계 땡길 때 있잖아요 마법의 날이라든지 마법의 날이라든지 마법의 날 같은 날 있잖아요 그럴 때이 스테비아를 무가당 요거트에 쫙 뿌려서 그냥 먹거나 토마토에 뿌릴 설탕 대신 스테비아를 뿌려 먹기도 하고 집에서 베이킹할 때나 요리할 때도 저희 집은 이 스테비아를 사용하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설탕 대신 사용하시면 칼로리 조절하시는데 진짜 확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알룰로스인데요. 무화과나 뭐 포도 같은 그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당이거든요. 근데 아까 스테비아는 아예 0칼로리였다면 이 알룰로스는 조금 칼로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칼로리가 있는데 설탕 칼로리의 5% 정도 열량밖에 안 하니까 뭐이 정도면은 그냥 숨쉬거나 아니면 눈 열심히 깜빡거리거나 뭐 이러면은 금방 날라갈 칼로리입니다. 저희 집은 사실 스테비아보다 알룰로스 사용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고구마 맛탕, 여러분 고구마 맛탕 좋아하시죠? 고구마 맛탕에 물엿 대신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잼 만들 때도 알룰로스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불 닭나 닭볶음탕 같이 그냥 요리할 때도 알룰로스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좀 혀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미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이 알룰로스가 조금 좀 끝이 쓴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좀 둔한 편이라서 그런 건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잘못 느껴요. 아무거나 잘 먹기에. 책상만 아니면 다리 달린 거다 먹어요. 책상이랑 의자 빼고 다리 달린 거다 먹습니다. 아 근데 상식선에서 이제 허용되는 음식들을 제가 다잘 먹는다는 소리죠. 네 아무튼.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알려드려야 돼요. 여러분 라떼 좋아하시죠? 라떼 살찌잖아요 근데. 근데 저는 아메리카노에 그 아몬드 브리즈 두유 아세요? 아몬드 브리즈 언스위트 버전 있잖아요. 언스위트 아몬드 브리즈를 아메리카노에 뿌려요. 그리고 이 알룰로스를 그냥 쫙 뿌려줍니다. 그러면은 시중에 있는 달달구리 라떼와 맛은 똑같지만 칼로리는 절반인 그런 라떼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마셔보세요. 이건 진짜 제 레시피입니다. <웃음> 아무튼 이거 두개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유지어터로서 이거 두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에 이걸 꼭 추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설탕보다 확실히 음식도 가볍게 드실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헬스장 안 가도 지금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헬스장 안 가도 땀 뻘뻘 내면서 파워 운동할 수 있는 간단 홈트 기구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건 무거워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진 못했고요.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바로 스테퍼입니다. 저는 이고진의 트위스트 스테퍼 712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통 상하 운동만 되는 스테퍼들보다 트위스트가 되기 때문에 상체를 좀 자극시켜줘요. 좀 옆구리라든지 복근을 자극을 시켜주기 때문에 상하체 운동이 동시에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트위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하나하나 밟다 보면 절대 재미없어요. 진짜 시간 안 가요. <웃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시간 대비 운동 효율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루하게 하는 걷기 운동보다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열량을 태울 수 있어요. 스태퍼 하면서 그냥 TV 보거나 핸드폰 보면서 이렇게 타면 돼요. 그럼 시간 그나마 좀 빨리 가기도 하고 저는 진짜 빡세게 운동하고 싶은 날은 손에 아령 같은 거 있잖아요. 아령 같은 거한 1kg 2kg짜리 쥐고 그냥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스태퍼를 타거든요. 그럼 정말 20분 안 돼도 땀으로 샤워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한달 동안 정말 식이조절 안하고 과식하고 막 먹을 거다 먹고 술도 먹고 막 난리를 치면서 이 스테퍼 운동은 꾸준히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한 달에 1.5kg가 빠졌어요. 1kg에게 할수 있는데 여러분 1kg가 되게 힘든 거예요. 1kg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스테퍼가 진짜 좀 운동 효과가 되게 좋은 그런 홈트 기구더라고요. 방구석에 놓고 사용하시면 공간 차지하는 것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층간소음 걱정되시는 분들은 밑에 요가매트 같은 거 깔고 하시면 되거든요. 다리 근육 생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세요. 다리 근육 있어야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스텝버 한다고 막 다리 이렇게 쇼리님 다리처럼 이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체 튼튼해야지 좋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나중에 늙어서 건강에 좋대요. 이제 마지막으로 굳이 피부과나 스킨케어 샵갈 필요 없이 집에서 손쉽게 슈링크 관리를 해줄 수 있는 홈 뷰티 디바이스를 제가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건 뷰링크라는 뷰티 디바이스거든요. 되게 이쁘게 생겼죠? 이 디바이스는 고주파 미세진동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이온 효과랑 온열 리프팅 효과 두 가지 모드가 동시에 되는 그런 디바이스거든요. 고주파 미세진동이 나오면서 그두 가지 모드 동시에 되는 기구치고는 되게 예쁘게 생긴 것 같아요. 원래 좀 디바이스 기구들 되게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웃음> 바코드같이 생긴 것도 있고 막 무슨 뭐 빨판같이 생긴 것도 있고 뚫어뻥같이 생긴 애들도 있는데 얘는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초승달처럼 먼저 첫 번째 이 블루 모드의 이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갈바닉 기구 아시죠? 이온 효과는 그 갈바닉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장품의 유효성분들이 피부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발랐을 때보다 확실히 이온 모드로 발라주면 은그 수분 앰플 이렇게 발라주면 되게 속건조가 확실히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전용 크림이나 뭐 전용 세럼이 없어요, 이 기계가. 그래서 그냥 기존에 제가 갖고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보통 아침에 붓기 이렇게 올라왔을 때 기초 스킨케어 해주면서 이 제품 사용해주고 있고요. 아니면 저녁에 그냥 탄력이나 영양크림 바르는 때이 제품 꺼내서 이렇게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온열 리프팅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고주파 미세진동과 함께 45도에 되게 따끈한 열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따끈하게 열이 나올 때 아무 그냥 영양크림, 수분크림 바르고 이렇게 마사지를 계속 해줘요. 요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귀 밑도 눌러주고 이렇게 승모근부터 시작해서 바디도 다 그냥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다리 뭉친 날엔 다리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어깨에도 사용하고 막 해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근데 다 필요 없고 저는 좀 여기 이중턱이랑 <웃음> 팔자랑 여기 눈가랑 여기 턱 부분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고주파 미세진동 자체가 주름이랑 탄력 케어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리프팅 효과가 확실히 되겠죠? 이 제품이 진짜 가신비 가성비 다 좋은 뷰티 디바이스라서 꼭 이렇게 마지막에 딱 주인공 마냥 추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처음 구매한 뷰티 디바이스 치고는 와, 진짜로 요즘 너무 만족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추천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두달더 열심히 해보고 또꼭 다시 추천해드릴게요. 굳이 강남까지 가서 슈링크 안 받고 저 그냥 이걸로 열심히 제 주름들을 완전히 그냥 쫙쫙 펴보겠습니다, 제가. 다림질을 열심히 해서 올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 집콕 뷰티템 추천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들이 제가 굉장히 집에서 생활하면서 많이 도움을 받은 제품들이니까 여러분에게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도또 봐요. 안녕. 슉슉슉슉 브레이킹 댄스. 슉슉슉.